안녕하세요. 다롱입니다. 이제 곧 개강이 다가갔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비 3학년이 알려주는 가방 어떤 거 사지와 What's in my bag?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가방은 모두 4가지인데요. 이 가방들은 실제로 제가 사용 중인 가방으로 여러분께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크로스백입니다. 이런 작은 크기의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약속에 나갈 때 필요한 물건을 간편하게 들고 갈수 있는 가방이라 추천드립니다. 다만 수업에 갈 때에는 크기가 작아서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패드 노트북 파우치를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펼쳐지는 제품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한쪽에는 아이패드나 노트를 넣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노트볼 넣고 여기에 볼펜까지 끼우고 다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고 다니면 짜잔 하지만 교재를 손에 들고 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두 번째는 슈퍼백인데요. 앞서 보여드린 가방에는 크로스백도 들고 다녀야 하고 아이패드 노트북 파우치도 들고 다녀야 해서 조금은 불편함이 있어서 구매했던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을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지만 어깨에서 흘려내리기도 하고 한쪽 어깨에만 이제 무게가 쓸려서 어깨에 담이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대학생활을 하다 보면 추리닝같이 편한 옷을 자주 입게 되는데 여기에 소포백은 혼자 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니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메신저백인데요 이렇게 긴 끈이 있어서 크로스백처럼 메고 다닐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넣어 다닐 수 있다는 라 장점이 있어요 또한 흘려내리는게 조금 덜해서 편하고 어떤 옷이든 어울리기 때문에 소포백의 단점도 보완해주는 가방입니다 그런데 소프팩과 마찬가지로 이 가방의 경우에도 한쪽 어깨로만 메고 다녀야 해서 어깨가 조금 아프기도 합니다. 두번째로 백팩인데요. 사실 제가 백팩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좀 작은 크기의 백팩이다 보니까 들고 다니는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특히 시험 기간에 도서관 가거나 그러면 대학교재 뿐만 아니라 공책이나 노트북도 들고 다니다 보니 가방이 과도하게 빵빵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한마디로 백팩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단점만 부각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암튼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새로 구매했고요 보다시피 큰 크기의 백팩이다 보니까 뭐든 잘 들어간다는 라 장점이 있고요 양쪽 어깨로 메고 다닐 수 있어서 어깨 아픔이 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방 중에서 원픽을 뽑아라 라고 하자면 전 개인적으로 백팩이에요 편한 게 최고예요 진짜 제가 가방의 종류에 따른 장단점을 소개해봤는데요. 제가 추가로 가방을 살때 고려하면 좋은 점을 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방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구입하세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더라도 물건을 들고 다니다 보면 뜯어지거나 흐물해지는 경우가 있으니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두번째, 가방안의 구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세요. 저같은 경우에는 칸이 나눠져 있어서 물건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을 선호하는데요. 본인의 취향과 사용할 때를 생각해서 하는게 좋습니다. 세번째, 가방에 무엇을 넣고 다닐지 고민하고 구입하세요. 자신이 들고 다닐 물건의 양이나 크기에 맞는 제품인지 고민해보고 구입하는 게 실패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당연하다고 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가방 살때 생각보다 이세 가지가 잘 기억에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What's in my bag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잘 들고 다니는 물품을 예로 들어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제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백팩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대학 교재를 넣습니다. 본인이 산 교재를 본인이 스캔을 하고 본인만 사용할 시에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북스캔하는 곳에 가서 스캔한 책을 아이패드에 넣고 다니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날로그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닐 건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책 중에서는 뒷편에 답지랑 같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공부할 때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런 식으로 제본을 해서 들고 다니면 편하다는 점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노트인데요. 저는 사실 노트보다 A4용지나 노트패드를 들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수업시간에 막 편하게 필기하기에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느껴서 사용을 하는데, 개인이 편한 대로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당연하게 필기부도 넣어주고요. 네번째로 아이패드를 제가 들고 다니긴 하거든요 강의 자료를 볼 때나 그럴 때 필요해서 들고 다니기는 하는데 사실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면 노트나 필기구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긴 해요 근데 저는 아날로그가 좋아서 노트도 들고 다니고 이렇게 아이패드도 들고 다닙니다 다섯번째로는 화장품인데요 화장을 제가 다 하고 외출을 하는 편이긴 하는데 또 수정도 잘안 하는 편이에요 아침에 바빠서 못한 날에 약속이 있을 수도 있으니 들고 다녀요 곧안 들고 오는 날에 필요하다고요 아무튼 이것도 넣어주고요 자. 여섯 번째로 이클립스인데요 감을 때 이런 거 입에 하나씩 물어주면 조금은 잔이 깨서 들고 다닙니다 사실 저는 추가 여분으로 마스크도 들고 다니는데요. 이건 왜 들고 다니냐면 마스크 뿐이한 번씩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옆에 친구라도 없으면 편의점에 새로 사러 가기도 난감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렇게 여분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장시간 밖에 있다 보면 충전이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전기도 매번 꼭 들고 다니고요. 추가로 한 가지는 노트북을 제가 들고 다니기도 하고 안 들고 다닐 때도 있어요 밖에서 문서 작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들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거워서 잘안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의 수업 방식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간단한 과제를 하는데 손글씨로 해도 되고 또는 노트북으로 해도 된다 그러시면 저는 당연히 들고 다니고요 또는 교수님의 수업에 따라서는 수업 직전에 수업 자료를 올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는 노트북을 사용해서 보면서 듣기도 하고 교수님의 말씀이 곧다 시험 문제인 수업의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타이핑하면서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타이핑 소리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방 소개 및 와치 말 a 백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주제로 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